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13번째 러블레터의 영어 제목은 Because he, knew. Because he knew 한국어 제목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어마어마한 제목이네요. 어, 제가 지금 11시 46분 이제 자정 직전에 녹음을 시작하는데 이게 업데이트될 때는 이제 4월 21일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어,로 지키는 날짜네요. 그래서, 어, 이사야 53장, 우리 12번째 러브레터까지 거기에 핵심 구절들을 좀 봤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몇 회를 더 하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게 되는 것은 아직 사실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 채널은 전반적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좀더 깊은 그런 공감, 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공감하고 싶은 분들이 또 그렇게 활용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해서 굉장히 장별로 자세히 하고 이런 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 중에서 이런 구어체 영어성경으로 어 영어성경 뭐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스쿨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는데 뭐 그거는 혹시 하게 되면 제가 또이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일정 같은 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요. 뭐 그런 꿈이 있다는 거죠. 뭐예어 이사야 53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He did everything the Lord had planned. 다시 한번. He did everything the Lord had planned. 히는 예수님,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아들이 어, 모든 것을 했다.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신께서 계획했었던 것을 Everything, 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어, 십자가란 형태를 위해서. 뭐 그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제 많이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정확히 어그 예언에 따라 그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신약성경에 특히 사복음서라고 하죠. 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보면 은 굉장히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예, 그런 걸 조목조목 짚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예, 예. t h prophecy is fulfilled. f u l f i l l e d 됐다고, 이행이 됐다고 계속 이렇게, 어, 나와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런 것도 성경이 참 신기한 점이죠. 예. 성경이 사실 보면 볼수록 어떠한 fantasy movie나 장편 그런, 어, 대하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그런 판타지, 판타지 소설보다 더 사실 interesting 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채널을 하는 이유도 좀 성경하면은 막 하품, boring, 졸리고, 어 그런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런 분들이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교회 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아 이게 참 이런 위대한 스토리였구나 이런 거를 어, 깨달았으면 좋겠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힘들지만 또 즐겁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문장이 성경 문장을 얘기하자면 음, 일단 한번 들어보죠. 오늘 서원이 좀 길었네요. 남자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기네요. 다시 한번. 여자도 세 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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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 발음적인 면에서는 뭐쿠드 우드 이렇게 하기보다는 크 우드 이렇게 습관하시는 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떤 원어민들 얘기하는 영어 리스닝 하실 때도 잘 귀에 어 들리겠고요. 쿠드 우드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딕테이션 받아쓰기 같은 거 하면 요런 거 빼놓고 이런 거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영어를 좀 하셔도 예 습관을, 발음을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cross, 이겁니다. cross, 이렇게, cross. 턱을 좀 내리시면서, 예. 어, 발음은 그렇구요. 표현은 pull up with란 표현이 참다는 표현. 어, 여러분, 또 문어체, written English로 적혀진 문어체 성경, endure, endure.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가. endure가 참다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막, 뭐 고문을 참다 이런 경우에 쓴다고 해요 물론 여기 크라스 같은 경우는 고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고문이기 때문에 어 인디어를 당연히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현대 영어에서는 참다가 프로브이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어, 아요 지금 번역 보는 cv 하고더 메시지를 제가 약간 에디팅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좀더 현대 고체 영을 배우면서 내용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뭐 제가 이거 어디 출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성경에 관련된 문장을 외우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 이 문장은 어, 저번에 12번째 러블레터에서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어, 히브리서 12장 3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히브루스죠. 히브루스 Hebrews chapter 12 예,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이제 부활절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어 그분이 참으셨던 그 부끄러움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암시하는 구절이고요.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행복을 이 그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통 속에서, 최악의 부끄러움 속에서, 그분 마음 속에는, he knew.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That later on, 나중에, he would be glad he did.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던 것을, 내가 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어,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뭐 우리 얘기했죠. He was silent. He didn't say a word. He didn't complain. 어떤 컴플레인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사실 또 예, 그 눈앞에 있는 한국말 성경에 보니까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구절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음, 최고의 행복의 비밀이 또이 최악의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의 어떤 핵심이고요. 어, 이것을 정리하면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하면 죽어서 썩어지지 않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성경 구절이 또 떠오릅니다. 예. 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내한 명이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많은 인간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면, 이 고통과 부끄러움을 내가 참아야 한다. 이런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He did, He did everything God had planned. He did, um, Exactly what God had planned. 정확히 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신의 아들이 이루셨다는 거. 어 그리고 신과 이 신의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 그것을 너무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어, 어떤가요? 서로 진짜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관찰해서 상대가 나한테 그것을 막 지시하거나 부탁하거나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지 않나요? 예,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 마음을 읽고 그것을 해주고 싶지 않나요? 예,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 아닐까요? 어, 음, 근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 신과 신의 아들의 모습 속에는 특히 요한복음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내가 배운 것을 하고 어,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렇게 물론 부활의 신비까지도 우리가 어, 나아가야겠지만요. 어, 그 사랑의 관계가 인간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도 신과의 사랑의 많은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the, 어, 어떤 the image of 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서 만들어줬다고 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 가장 큰 본질은 사랑.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 첫 번째 러브레터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예. 어, 우리, 그, 니까 그, 신과 신의 아들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멀리 보지 않아도, 저만, 가, 저 같은 경우도, 어,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뭐 저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뭐 여자 이성 이런 거를 떠나서도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예. 어 내가 사랑했던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그 상대가 나 때문에 정말 활짝 웃고 너무 너무 행복해할 때 저도 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뭐 이게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진실이나 진리가 참 아주 멀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음그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또 어떤 기독교 그 작가, 라이 r 저자들 중에서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설교하는 스타일의 분인데 저도 약간 그분이 약간 너무 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거리를 뒀다가 그분이 쓴 이제 책을 원서로, 제가 책을 잘안 사는데 요즘에 어, 이전에 산 것이지만 어, 이렇게 좀 보고 좀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저도 예, 어떤 휴즈 팬이 됐어요. 굉장한 팬이 됐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어떤 기독교 쾌락주의, 좀 특이하죠. 그래서 영어는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는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 우리가 우리를 만든 그 신의 존재 안에서 가장 즐거워할 때그 신도 우리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만든 신 그분 안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최고로 행복할 때 오늘 제목처럼 신도 우리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It makes a lot of sense, right? 예, 굉장히 좀 이치에 맞지 않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만든 신이 사랑이세요. God is love. 어, 사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존재 안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결혼 사역할 때도 나오지만 어려울 때나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제가 결혼식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그 들을 때좀 느낌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예, 결혼하신 분들 많이 어또 많이는 아니지만 구독자 얼마 안 돼서 아직 예 결혼하신 분들 몇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사랑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예 만약에 어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세상 인데 어, 음, 조금 부족해도 예, 뭔가 외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 사랑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나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려면 무조건 더큰 집이 일순이야 그래서 큰 집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밖에서만 돌면서 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이 후순이라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 이거 정말 행복한 관계일까요? 예. 이런 상황을 되게 실감나게 그린 영화가 어떤 자본주의의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미국의 어떤 뉴욕의 그 변호사 어떤 굉장히 잘나간 로펌의 변호사 역할을 키엔리비스가 했던 '데블셋 버킷'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굉장히 수작이에요. '데블셋 버킷' 어, 신의 변호 아니 신의 변호인들 죄송합니다. 예, 데블인데 <웃음> 악마의 예. 악마의 변호인이란 예. 왜냐하면 여러분 변호사가 특히 이제 미국은 더 어떤 스케일이 크고 어떤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범죄, 어떤 범죄 크리미널, 어떤 범죄자들을 어 변호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그 죄를 가려워지는 어떤 법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 빠져나갈 구멍,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간 영화가 참뭐기도 학교적인 면도 있고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고 뭐 나중에 했든가 되게 했든가 제가 이런 영화들을 명 수작들을 성경에 우리가 러블레터처럼 러블레터의 관점인 성경의 영원한 신과의 사랑이야기란 관점으로 제가 채널에 좀 올려볼까 해요. 또 그런 영어 성경의 구절도 너무 뭐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조만간 올려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교회의 역사에서도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막 힘을 키우는, 키우는 데 혈안되어 있거나 많은 헌금을 거둬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데 집중하면서 교회가 타락했어요. 중세 시대에. 오히려 초기의 교회 때는 어 그런 신의 이런 영원한 사랑 어떤 또 그때는 또 십자가 사건도 되게 가까웠던 때라서 그런지 어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에서 스스로 예,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 마음으로 재산을 나누는 그런 참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또 영어 성경 구절도 한번 같이 외워보죠. 되게 신기한 일 아닌가요? 예, 이것이 참 영원한 신의 사랑이 우리 정말 좁디 좁은 인간의 마음을 채울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아름다운 기적들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할 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계산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다 주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 내리사랑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나 쉽고 또 우리가 또 연애할 때 연애 시절에 어또 그렇잖아요 뭐 스타일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신의 아들의 최고의 행복이 또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창피하고 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죽음을 죽을지라도 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이 억울하지만 이 극한의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 신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시니까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어떤 수여자이시고 어, 영원히 나를 보고 이들이 활짝 웃어 줄 거라고 제가 마치 생각했던 최고의 행복을 어떤 신의 아들도 그런 마음이 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외우게 될 그런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존 파이퍼가 어떤 우리의 maximized joy, 어떤 maximized joy 이게 우리 어떤 극대화된 기쁨은 그 joy라는 것이 자, only in God, 신 안에만 있다고 자신있게 외치는데 참 우리가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겠죠. 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 그것이 여러분 다른 인간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되게 영어로 하면 empty, futile, 예, futile, futile, 좀 이렇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 어, 자, 오늘은 바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낼게요. 이 분량이 근데 기네요. <웃음> 자, 조금씩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의자 목소리부터 해볼게요. 같이 외워봅시다. He could put up with cross and shame because he knew that later on he would be glad he di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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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운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you know <웃음> I've got nothing to give you. 제가 여러분한테 뭘 주겠어요? 뭐 밥이나 한번 사 줄까? 여러분 이좀 어떤 어떤 the true source source of the source of true happiness. 진짜 행복, 최고의 the greatest happiness의 어떤 source. 출 어떤 근원인 이거를 드릴게요, 제가. 밥은 여러분이 사세요. <웃음> 마지막이 좀 웃기네요. 예. 귀엽게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a!